작가의 한국어로 배우는구나 기본주법 다 하신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고집불통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구나 지금 2년이 지나고 정말 감사할 생각이죠 기타 시작한 지지 얼마나 되셨어요? 24개월째, 만2 4세월문임합니다 2년 전에 네. 65살 때그저 네. 1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아그랬어요그렇게 네. 지금 올해 끝나면 딱, 그, 딱2년이요딱 2년이에요. 저저 예. 생각해도 2년을 채웠다는 거는 저는 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예. 지금 배우신 게 그러면은 뭐죠? 저... 솔로고고 고고, 서로락갈립쇼 컨츄리, 스윙 아, 16세 서로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주법 나신 거거든요 했던 곡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지요 제일 처음의 고향의 봄 거기에 오래 찾지 팔비 타고 나서 제일 마지막 1 6배입니다 예. 소풍 받은 인생 한잔의 추억 당신의 마음 제 얘기는 1 오고 옹인가 뭐산 노래 도 있고 공짜 그는 제가 말했었잖아요 선생님 안해도내 선생님 배운 곡 한결은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예, 예예. 그렇지 아니, 년을 내가 이 나이에 댕겼다고 하면 이제 내년 되면 67거 아닙니까? 67 때까지만 했다고 하면 나도 내생각에 대단합니다. <웃음> 남이 없잖아. 어떤 지말안지 아니 예, 진짜로 그거는 진짜로 제가 그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2년 예. 동안 회비만 냈다고 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그거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은그 생각입니다. 예. 2년 동안 하고 레슨을 하면서 예. 이거 하나는 정말 탁월하더라.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되면 안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 아, 우리 선생님 정말로 완전 고집불통이나, 이래 생각했지요. 근데 이제, 지나니까 아, 고집불통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구나. 그, 누텔은 뭐, 어, 그만, 대충 하면 됐겠네, 생각했는 지금은 2년의 세월을 하고 나니까, 아, 그럼 내가 하나나 배웠구나 그, 관립초하고 보고, 진가 착각. 진가 착각. 아, 그걸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구나. 그걸 아. 아. 오면서요 갑자기 좀 많이 코드가 늘은게 선생님이 갈까 좀 코드 잡는 법 코드 연습하는 법 예예 예. 코드 연습하는 법 그걸 코드 해놨으니까 딴 노래를 친게든 코드를 뭐안 보고도 칠수 있는 좀 항상이 되었다고 <웃음> 보어요 사실은 예. 처음에는 막애로고 했는데 아, 지나면서 생각해라에는선생님 아, 요대로 해야 되는 기구나 처음에 제가 레슨 할때좀 네. 제가 좀 빡시게 시키잖아요 네. 그,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뭐, 음악도 모르고 한게아니고 대충 넘어가면 근겠다 뭐, 그, 지금 나 들은 사람한테 이래갖고, 하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 거고거에 그, 착 붙는 건, 그 소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걸못했지 사실은. 2년이 지나고 생각해, 정말 감사할 생각이죠. 그러면, 내 생각에, 절대, 기타를 칠 수도 없고, 4박자는 내가 친다. 하나, 둘, 그 다음 4박자 팔박도 치고, 보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웃음> 제가 더 고맙습니다. <웃음>